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아, 집이 좋으시네. <웃음> 야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웃음> 부자세요? 아2 0대좀 장사해가지고. <웃음>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과일 가게, 과일 가게 아니 과일 가게에서 번 돈으로. 아나 처음 알았네. 이야, 아니 이게 무슨 대생가봐. <웃음> 야 무슨 다 <대세. 웃음> 혼신을 거의 완전. 자. 제가 좀겸허하게 이제 낮은 자세로다가. 아니, 그렇지, 뭐. 그럼 여기게 ICN 뭐 월드컵 네추럴 챔피언십인데 이게 아뭐이 ICN은 무슨 뜻이에요? 음. 모르겠어요. 네, 네츄럴 대회. 퍼스트 플레이스. 일정 세 번이나 하셨네. <웃음> <웃음> 어, 여기 아 스포츠 모델. 아, 네, 잘 보시면 남자 스포츠 못해. <웃음> 야,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아, 대회 이름이에요? 아니야 원래 모델인데 못한 거 같아요. <웃음> 아니 이건 너무 심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스포츠 못해리 이게. 전 세계 최초 모델 1 모델일이 대실 부분. 기능? 균 균형적인 놈이었다. 30 세트라든 20 세트라든. 오는 오는 애는 와요. 이두 뭐, 하체 음. 가슴 음. 근육통이 와요. 아, 근육이 근육통? 와. 아 와요. 네. 근데 전 등이 하나요 등이요? 나 환장하겠어요. 광배가 아파야 되는데. 광배가. 근데 광배가면 많이 안 아파요. 사실상 제 등을 보면 네네. 그런 막 역삼각형이나 이런 음... 게잘안 나와요. 그 제가 마라님 영상을 조금씩 봤거든요. 어, 네. 제가 그난 분석하는 거좋아해가뭐 조금 <웃음> <그거 좀> 봤는데 <웃음> 그립이 좀 좁으신 거? 예, 네, 그립 좀 좁게 합니다. 예, 네. 그것만 살짝만 좀 넓히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 뭐 벤치 프레스 는좀 네. 많이 좀 그래도 좀 벌어졌어요. 네, 벌어졌는데 어? 제가 어? 오늘 그래서 그거를 어제 영상 올렸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더 벌려야 돼? 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게 자꾸 아 이게 아, 이렇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 나, 나 많이 벌렸고네 아니 더 벌려주고 싶은데 자꾸 아막 미치겠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 몸은 어느 정도 좋, 좋습니까 지금? 좋지. 좀 벌어져요. 어... 아 그래서 저는 뻗어지죠 얼른. 모텔 부분 이르신데 와. 아니 옷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오디부거랑 다르다. 에, 저는 오디부면는좀 약간 없어 보였어요. 오! 네 맞아요. 사실 오디 보면은 대부분 보이잖아. 골격이 네, 나도 작고 네네. 누군 크고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 사실 막, 어, 막 크다 이런 느낌 안 들거든요. 근데 딱 벗어 놓으면 진짜 커 보여요. 어, 아, 맞아, 맞아요. 이맞 맞아. 맞아. 와, 아니 가슴이 몇폴로 갔다. 얼마나 벌리는 거야? <웃음> 저는 <웃음> 그냥 이 정도 벌려요. 바로 운동 들어갈게요. 자, 40분에 자. 끝내고 저로잉타면딱 1시간. 4 0분 그냥 바짝 땡기고 20분 은냥냥 크로스핏. 병행해 보니까 더, 더 좋아졌다고 아시는 거야. 음. 제가 원래 몸이 이게 좀 그래도 좀 작았거든요. 체지방을 어쨌든 계속 리나게 하다 보니까 음. 성장도 안 하고 네. 몸이 그냥, 그냥 가늘었어요. 근데 음. 이제 어쨌든 기능성 운동 같이 병행해 주니까 네. 빵빵해지고 체지방 관리도 잘 되고. 네. 그러면 제가 진짜 원래 매일 네. 했던 아, 그, 그 그대로 할게요. 하시는 거 방해 안 되게 풀업 4세트. 레플다운 네. 4세트. 4세트. 5세트. 데드리프트 루마니안으로. 네. 오늘은 선배 말고 루마니안으로 해서 5세트. 어, 루마니안나 그 네. 처음이야. 5세트. 어. 어. 바벨로 4세트. 4세트. 그다음에 트들로우할까요 아니면 아니, 좀싯들안 왔으니까 이거 암풀다운. 어, 암풀다운 4세트. 끝. 나 4세트. 풀업 할 건데 혹시스트랩안쓰시나요나 진짜 원래 한 번도 안써 봤는데. <웃음> 저희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이 세트 수가 많아, 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네, 이게 맞아요, 맞아요. 딸려서 전환면딸안 예, 되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스트랩 없으면 안 하죠 하나 어, 더 <웃음> 헬스케... 있어요? 없는데 아 그럼 제가 이거 사실 제가 다른 거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유, 괜찮아요. 아, 이거 제가,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제가 아이고 괜찮아요 이거 제가 아이고 괜찮아요 와 명품인데 이거 아 그래요? 뭔데요? 이거 이 헬스계 에르메스 베르사 그리 <웃음> 어 죄송해요 어, 제가 반이 리액션 잘 안돼 <웃음> 해스게에서에르메스가 있어요? 해스게 진짜 샤넬 해스게에르멘스 아, 진짜요? 네 진짜로 꽤비싼데다 얼마인데요? 아, 10... 넘어요 진짜 아, 아 진짜 이거 진짜 제 선물 제 팬이니까 스트리비 10만 원이구나? 와 뭐, 근데 뭔가 아 이게 잠깐 보자면 뭔가 이거 진짜 이거 하시면은 마랑님 진짜 프로가 다섯 개더 하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필요한거 같아서. 네, 이거 쓰셔야 돼요. 뭐냐, 다 아, 다르다. 원래 우리 때 스트랩은 그 옛날 줄줄 그 정도 이렇게 가지고 막 감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감는데 시간 다 가니까 요즘에 음. 그게 아 되게 편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끼시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잡고, 잡고. 잡고. 가슴 들고. 가슴 들고. 아, 올려요. 아, 그냥 그게 간단하게. 예. 박줄 올리고. 아, 하나, 둘, 둘. 셋. 그리게 이게. 저광대 쓰는 거야요오와 이거 진짜! 이거 광대를 쓰는구나 진짜로 이거 단단해요 몇개 있어요? 한 10개 한 10개 로사셨대요 아, 아, 아, 아, 아, 매일 아, 운동하는 거 아, 맞아요? 아, 아 왜? 근 왔을 때 형규칙 날 때까지 땡기세요 와한 아, 아, 세트 이게 사람들 만나면 만나면, 만나면 다, 다 무식하게 운동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아, 들 무식해질랍니다 한줌 하나 어 좋아 어 아, 좋아요 좋아요 둘셋 네, 어우 좋데요다가 여섯, can't s t 만아 오!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이광배 들어가는 거들어까지가 아, 지금 어,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어. 이 광배 밑에보다는 네. 약간 이 위쪽. 이쪽 네, 이 그냥... 좀.. 네. 근육이 지치면 알아서 먹더라고 그냥 뭐 어디 뭐 타겟 한다고생각 아 그냥 그냥 그냥 등 위쪽 위쪽 등 먹인다 아 그냥 지치게만 일단 아, 만든 만지... 내 네. 지치면 알아서 그냥 다 성장하더라고요 아 약간 좀 선피로 개념이구나 그냥 땡깁니다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우와 여덟 아우 야 어우 잠깐만 와아 와, 제가 이제 그러브안한지꽤 오래 돼가지고 옛날에 저 아프리카 때도 많이 했거든요 아 네네 그 아, 그 리액션 네. 막 했잖아요 근데 어, 알아서 했는데 저 1세트랑 2세트랑 다른 게 이제 어, 여기가 들어가네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네, 하다 보면 지치면 근육은 그냥 이제 그냥 지치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없는 거 같아요 어, 확실히 1세트 그... 들어가네 자세만 좀 아세요 안 무너지게 자세만 잘 잡고 땡기고 그냥 내려올 때 천천히 해 좀. 그 자극만 느껴주면 아... 좀 이렇게 좀 땡겨줘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시, 다시 그리고 다시 잡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당겼다 어우 이것도 스킬을 써야겠네? 네좀 하다보면 이렇게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좀 그래도 포인트는 이쪽에 좀더 힘을 많이 주면 좋아요 바깥쪽이요? 네, 이쪽 손가락 하나 둘셋 아... 아... 내려, 내려올 때만 좀 천천히 다섯. 맞아. 그렇죠. 와여 아. 아. 아. 아, 아. 아. 정신이, 정신이. 어. 오. 오. <웃음> 오. 잠깐만 오 좋아요. 야, 좋아요. 야, 좋아요. 그쵸, 오, 잠깐만. 좋아요 아오아데 확실히 예 네. 같이 운동 파트나 있으니까 그쵸, 그 원래는 프로비라는 게참 좋은 운동이면서도 예. 아중힘아 맞아요 맞아요. 와, 세 개, 세 개, 세 개. 아, 아, 아, 좋아, 좋아, 아직이야. 아, 아, 아, 잘난다, 아난아 지금 오죠, 오죠, 여기 오죠. 오죠, 오죠. 오죠, 오죠. 아, 오죠, <웃음> 오죠. 이거예요. 아. 지금 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진짜로 오 좋았지. 이 상태까지 솔직히 혼자하기 쉽지 않았어, 진짜. <웃음> <웃음> 내려, 내려오고 싶은데 이게 묶여있어가지고 아 <웃음> 이거 이거 못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족쇄 찬다는 생각을 그냥 하고 그냥 어 <웃음> 아, 그래도 이거 좋다 등이 응. 와 여기까지 간다고?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근데 사실 이렇게 벌리기만 해도 안 좋은데 벌리, 벌리는 거좀 위주로 많이 해주고 좀 좁게도 잡아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응. 다양하게 응. 신기하네 이거. 그쵸? 그쵸. 약간 둘 좋아요. 어 지금 딱 좋아. 어, 어 좋아 어, 좋아. 어, 여기 여기. 그쵸 그쵸 위쪽 위쪽. 그냥 등 위. 상위. 어, 아 방... 어, 여기 어. 여기 지금 아 좋아요. 어, 와우 아, 진짜. 아, 야, 야. 아, 진짜. 아, 잘와 경험이야. 좋아 좋아. 아. 웃어웃어지안돼 아. 아. 아. 웃어 웃어 웃어웃어 웃어 웃다 즐겁다 즐겁다. 즐겁다. 아그그 Yeah! Yeah! 아, 마지막, 마지막. 와! 와! 와. 야, 아! 아, 아! 아! 웃어, 웃어, 이 개만 더두개만더 아, 그지맞마맞막와됐아아아 와아아아아. 아, 이거 두개만아 우세요. 우세요. 우세요. 우무요우야요 우세요. 우세요. 우세요. 우요이세요에서힘 우세요. 우세요. 우세요. 우요 우세요. 우그요우세 그냥 세요 우세요. 세만안 무너지고 그 이완할 때좀 천천히만 이완하면 세요 우세요. 우세요. 우요 여섯, 일곱, 인사 시안정이무서야 아, 너무... 돼요. 아, <웃음> 여덟, 아홉,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 아, 여덟, 여일 여덟, 여덟, 아덟 여덟, 여덟, 지덟여 여덟, 아, 아 좋다 좋다 아, 아, 아, 오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네?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아문 열리나? 아저마니아는 <웃음> 아, 그냥 네, 어떻게 합니까? 어 이것도 저좀 벌려요 어 벌렸네 네. 어. 살리면서 그쵸? 오 어, 좋습니다 형님 오 좋아요 느낌 간다 느낌 들만간다 느낌 오시죠 여기만 기만세요오삼 가들어이 니가 하. 니가 하. 니가 하. 니가 하. 니는 느낌. 가 하. 니가 하. 니가 하. 니가 하. 니가 오케이. 아, 어 오, 아, 왜 어. 아. 어, 등이? 아등 진한다. 우리 지기가 네. 까로랑만 네. 어울려서 그런지 네. 까불거릴 것 같았는데 네. 되게 얌전하고 매너남이에요. 아저 걔랑 좀 달라요. <웃음> 까로는 약간 팀어 같은 놈이고 지기는 특별해, 특 약간 뭔지 알지? 네. 얌전하다가 갑자기 쑥떠 하가지고 그냥 골카 한 번씩 던지고. 살 건지를 살. 여기 이렇게. 아, 이 어우 씨. 좀 더, 매력. 야. 어우, 데 그래, 혼자야 아, 죽발내줄, 거 좋아. 고립한다고, 이거 허리를 너무... 고립해서 하면은... 네, 니허 다치거든요? 나그래서 방금 하는 거 보고 나 지금 방금... 예, 반응 금 해줘야 돼요. 자연스러운 움직임. 아, 뭐야,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냥 올라오느냐 올라오는 대로 너무 허리를... 잠그지 마, 그냥. 아, 씨... <웃음> 이거 봐봐라. 에잉! 아 형이 이거 튀어나오는 거 있지? 그렇지 뭐야 이 튀어나오잖아 그렇지 아 예예 아형님 결국 여기만 수축시켜서 내릴 때만 응. 그쵸? 아, 예. 땡기는 거 그냥 팍 땡기고 형님처럼 이연만 이연만 시키면 돼 이연만 시키면 돼 그래서 광배 좀 늘려줬다가 광배 아유땡겨와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봐봐 쭈. 야 이거 힘들어 봐. 음. 아, 죽겠쭉 음. 아, 멀리서 쭉쭉 쭉. 쭉. 아. 쭉. 아. 최대 이쪽 막 멀리. 와, 아! 와 이걸. 아! 와. 아. 마지막! 아 오른쪽으로. 아, 와 아. 전체적으로 이쪽을 진짜 많이 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 좋으신데 니까. 음. 아! 사실 오늘 저거까지 좀 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도 흘러아네 오케이. <웃음> 어, 루잉만만 어. 볼까요? 해 볼까? 데리고... 아가리 닥쳐. 어, 너무 너무 좋은 동생 같네. 땡큐. 네. 하루 이 새끼는 나랑 얼마나 오래 지냈는데 이게 선물 같은 거 없었어요. 걔 진짜 아무 없어요. 집 받는 건 엄청 좋아하거든요 싸가졌네야좀 챙겨줘라. 야, 기다려라. 야 나한테도 좀좀 챙겨줘. <웃음> 너는 좀. 오케이. 예. 네. 자, 우리는 이제 같이 시작했잖아요. 이첫 운동을. 그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방금 같이 하고 했는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원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네. 아, 네. 아, 네. 잘 살아있구나. 한 아, 네. <웃음> 해봤는데, 아, 확실히. 아까 느낌이 나랑 지금 비슷해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도 좀 하고 해야죠 솔직히 <웃음> 약간 약 <웃음> 인간인데 유들 어. 있게 풀어가는 모습 이건 인간미 있는 모습이랑 본인만의 음이 노하우 특히 경험도 많으시고죠그 아, 노하우요? 네뭐한 네. 가지 제가 음. 조금씩조금씩모으라 아, 아. 일단 저는 웃어야 돼아 웃어야 돼? 이게 이제 진짜로 솔직 멘탈 움인것 같아요. 어, 멘탈 삼 멘탈 예요 이게 식단 들어가면 사실 좀 스트레스 받 하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계 하는 거. 아, 그래. 정말 잘 배웠고 아, 어쨌든 뭐 제가 지금은 좀좀 좀 그렇지만 나중에 좀 제가 몸 만들어서 한번 다시 운동 아 저는 언제든지 뭐 좋죠 언제 네. 우리 다 같이 좀 모아가지고 다른 네. 사람들 네. 다 같이 모여가고 그냥 네. 네. 운동하는 사람들 뭐다좀더 좋아해서 합시다 좋죠 그냥 로마 시간못 받고 씨름하고요 좋죠 저는 걷는 거 언제든지 좋으세 사실 이 자신 있으세요? 걷는 네? 거요? 네. 아, 저는 근데 그냥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냥 이게 그, 여기, 여기까지 알아요? 네. <웃음>